얼마만이지? 영상 시작에서 올수 있고 있는 게. 오늘도 가볍게 매달리면서 시작한다. 당겨보자. 될것 같아. 아직은 무리인가 보다.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풀업 밴드가 빨리 와야 하는데. 빨리 맞고 싶어.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빨리 치킨을 먹고 싶다. 자, 가면 벗었습니다. 목으로 돌리는 감자뼈는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다. 신 운동이 아니고? 더러운 자세 전문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힘들다 먹으면서 하는 건 동시에 잘하네 평소에는 잡아주는 보정 옷을 입기 시작했다 운동할때는 벗어야지 팔근육이 조금은 올라온것같다 108단 전용근육 구르다 이런거 찔리면 그냥 가는거야 전날 대비 0.5kg 감량 이게 뭐지? 점점 무섭다 살 빠져도 걱정 쪄도 걱정 치팅을 빨리 해줘야겠다 이런 스트레칭은 나랑 안맞아 이렇게 하는거다 스트레칭 칼국수 반죽 항상 피곤한 개토끼 나를 대신해서 자주는 것 같다 내 네, 잠은 내가 자야 되는데 소량의 반죽 오늘은 땀복을 입고 운동한다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치다가 하나 걸치니까 몸에 열이 많이 오른다 잘 참고 견뎌라 곰젤리 언젠가는 꼭 꺼내 먹어줄게 스카프 하나 걸쳤을 뿐인데, 힘이 넘친다. 아이템빨인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체공시간 0.8초 삿강. 가워진 108단 콤보 가볍지만 한방 한방이 날카롭다 샌드백에 구멍 날까봐 살살 치기 힘들다 아주 좋아 이번 겨울에는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닌다 아무도 기억 못하길 살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두자리수 진입하면서 체질이 변하는 과정 같다 이 타이밍에 한번 멈춰야 하는데 날씨가 더워지는 영향도 큰것 같다 한편으로는 치팅데이가 걱정이다 지금 내 몸은 살이 빠진 만큼 복구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얼마나 흡수할지 걱정이다 끝나기 전에는 항상 입 털면 말이 씨가 되지만 설마 100kg이 다시 넘겠어? <목소리>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they seem gonna sleep this night,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